자 준비하시고 타이어만 갔습니다 쎄야 어, 뭐, 뭐였지? 타이어만 뭐였지? 갔습니다 아이고 이게 정말 편하시죠? 우산도 내꺼 돌아가지 마세요 여기가 최고로 행복한 곳이에요 소리야? 우산 내꺼 여러분들 제가 우산 을 챙겼습니다 이거를 절대로 방해면 하 안되겠죠? 예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륜 구동에다가 방탄 능력 드리프트까지 초보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자동차입니다 예선 조준 박대 라이트 아유 하여 반갑습니다 장탄수 같은 6발 그 와중에 문자이거 뭐죠 진짜 얇아요 어울려. 이거는 교통사고 나면 은 그냥 무조건 죽습니다 제가 롤스로스에 치여볼게요 아이쿠 세상에 마성이 세상에 아이이쿠 세상에 맛있게 아이쿠 세 The official energy drink of fame or shame 네고도 프 브레이크 프 엔진 프업! 추앙모난 리부진!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야 2차 색상은 카버블랙! 나도 황금이 좋아! 메탈인가 너무 좋은데? 아무리 봐도 저는 그냥 빡빡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빡빡이 이거 뭔가 괜찮은 것 같아 여자 목소리 낼수 있죠? 야마!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세팅의 마사지! 다시 한번더불드릴게요 철컷! 그렇지! 지키 잠시만요 지금 전화가 왔네요 아니 화장실에 간데 휴지가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기에 휴지가 있습니다 이걸 쓰세요 지금까지 다른 유저들은 M16을 얻으려고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냥 돈주고 사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M16 미리 구하신 분들 계시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돈주고 1초만에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플렉스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피땀흘린 시간들이 날아가는 순간입니다 확장판창 이거 달아드리고 플래시 소음기 풀업 손잡이 풀업 창문은 레무진 개조 끝자 이제 대략 한 40만 달러의 이 총을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